생존 연습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쫓아오는 종배에 대비하여 꼭 살아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유몽부부가 없단 말이야. 도망치려면 지금이거든. 다이아곡괭이로 후교석 캐는 것만 좀 도와주면 안 돼? 농담 농담 농담. 라고 할 밧! 아! 후! 재밌니다. 혼자 합니까? 예, 아이 저 구, 구조대 구조대. 어, 고인물 아, 구조, 파시다. 구조, 아이돌 구조대가 왔어. 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왔다어 누구야? 어 아, 구조대. 구조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가자 가자 아, 가자. 어, 잠깐만. 근데 응. 큰일 났는데? 응? 왜요? 내가 방금 그 파크모님을 구조하고 왔는데 파크모님이 케빈님 죽인다고 난리가 났던데? <웃음> 그거는 아, 우리가 들어봐요. 만나서 해결할게요. 아, 아유, 어 그럼 만나서. 협의가 가능한. 어 부분이에요. 오해를 풀게. 그러니까 형 사람을 왜 버렸어? 아니 그 꾸멍이 그거 버리자 그래서 버렸다니까 나처럼 그냥 거예요? 팀을 다 버렸으면 몰라도 어떻게 한 명을 버리니? <웃음> 아니 야 이거 와야요산 대박이다 이거 풍경 야 여기 이거 이거 괜히 이거 가루는 이거 밟고 이거 추워 죽는 거 아니지? 에이 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어허허허허허추허허허허허요허허허허허이 살려 살려주세요! 비 z 라비 a 라 진짜 죽어! 땡 b 비솔! o r a Bizora. Bizora. b 어어 o r a Bizora. Bizora. b i z o r 살려! i z o r 비 쫓아! 빨리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o 가가가가 가! 고고고고 가, 가, 가. 고! 고, 고, 고. 안전 쉘터 너무 좋대. 지금 한 명씩 구조하고 있대, 지금. 어, 구조. 어. 네. 지금 저기 할아버지랑 린수브 님도 구조해 놨거든요. 어, 할아버지 가 거기 계세요? 네 할아버지 구조해 드려. 어, 할아버지 거기서 만남 되겠다. 와, 나나 할아버지랑 연회차때 일사 호출되다겠다 이야 일성대. 사 와! 얘기하시더라고요. 팀들 다 죽었다. 눈물 날것 네, 같아요, 네. 벌써. <웃음> 궁금한 게 안전 가옥은 오버월드에 있는 거죠? 오버월드에 문이 있고요. 예. 네. 연결돼 아 지옥이랑 연결이 어 그런 시스템. 지옥 천장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와우 오, 지옥 와. 천장 미쳤고요. 아니 근데 템이 일부가 버려지는 것 같더라고 죽은 사람 템이. 이게 그러니까 인벤토리가 꽉차 있으면 갑옷이랑 그핫바에 핫바? 핫바는 아, 핫키핫키입니다 있는... 어... 핫파를... 핫바는 맛있겠다. 핫바 맛있겠다. 안전 쉘에 핫바도 있어요. 아니 그니까 핫키에 있는 게 날아가는 거 같은? 그래서 분명히 좀비머리를 제왕님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없어짐 죽었을 때 보니까 제육상으로 기 요기 속 지나면 덩글지역 나올 텐데 거기 지나면 이제 여기 지리까지 꽉 잡고 계시네 든든하다 이제 편안히 살수 있겠다 에이치야 예? 한 번만 더 플래그 꽂으면 <웃음> <웃음> 이도끼나를 너의 가르마에 꽂을 거야 어? 유성! 빨리 도망가주세요 빨리 출발해주세요 아, 아예 여기 여기 이거 타시고 다 터시고 아 빨리 출발해주세요! 보물지도 아, 얻었다 보물지도 보물 보물 어예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그럼 우리 한번 보물지도 네. 털고 갈까요? 그러니까, 보물지도 털고 가도 될것 같은데 자자 자, H H 뒤통수 빨리 가아야아야 아, 아, 아, 아. 빨리 가 아, <웃음> 빨리 가 아야야야야 아, 빨리 가 오오 구조물이 이게 인적으로 설치된군요 어? 이게 뭐지? 그 뭐지? 아니구조는지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아휴 저 뭐예요? 비상! 저 우리 가족들 대빈님은 쉘터로 가는 일이에요 아, 아, 아. 저희 다 뿔뿔 유 <웃음> 상자에 누가 아. 어뭐 저기 사람이 있는데요? 왜왜왜왜왜 왜? 어어 케빈님 어 케빈 형 케빈님 어? 지금 <봐람> 케빈상 <봐람> <봐람> 어. 아 케빈님 진짜 아, 그, 어? 뒤로 뒤로 후진 주차 한번만 해주세요 아! 오시오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준비 준비부터 준비부터 하자고 어 어? 거의 아니겠죠? 우리 네, 파크모상파크모 야,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고모군. 우리 일단 네. 쉘터부터 에이. 가고 생각을 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뭐 일단 저도 쉘터 찾고 있으니까. 아, 아, 아. 쉘터로 가죠. 따라오세요. 재밌는 다음이 일어나겠네. <웃음> 아니. 여기서 딱 만나네. 어, 케빈상 잘 지냈어? <웃음> <웃음> 그게 진짜 다 꾸몽이 때문이야. <웃음> 아 그게 꼬모이가 아 버리자 그랬어 진짜 어, 어 갑자기 방송각을 어 생각하자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허 어허 음. 그렇구만 아 근데 나는 뒤끝 그렇게 길지 않아 아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어 그래서 그들로부터 아, 나도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고모상 <웃음> 어 저기 어 포탈 있다 포탈 있다 어디 어디 어 포탈이다 어, 이게 뭐 있는데? 야 용암기둥에다가 포탈에다가 뭐뭐 뭐 다양한데 어이 구조대 와 뭐야 왜많와 대박 저거 뭐야 상자집 미친 아 뭐야? 와, 뭐냐? 반갑습니다 야 이거 쩌네 이거 물건 하나씩 다 넣어뒀지 또네 <웃음> 미친 이럴줄 알았다 이사람들 들어갈게 들어갈게 와 우와. 우와 미친 잠깐만, 잠깐만. 와 대박 우와 여기서 결투 하셔야 될두분이 있어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 화해했어요 이미 오면서 그래 아 그게 다그 구멍을 열씨 들어가면 보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와. 와 우와 뭐야 와 미쳤네 이게 아 상자를 세팅하고 들어오면은 못 오는 구조구나 네와 야, 이거는 아예 이거. 침공이 불가능한 요새를 만들어놨는데. 맞죠, 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책도 이렇게 있어? 쩐다. 개미니님 독감자 음. 있나요, 혹시? 3개? 더. 띵동. 네. 아 이분 독감자 있대요. 그래서 모셔왔어요. 아 진짜 많이 있어요? 음. 예 예. 세 개만 주시죠. 입장료라는 이름으로. 세개반이요 예, 입장료 세 개입니다. 낼 생각 없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 두,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뭐. 저... 저는. 뼈블록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웃음> 오이 인정하겠습니다 입주, 입주, 어? 입주 확인 어, 입주 어 확인. 저도 뼈가루 90개 있습니다 어? 나가 <웃음> 왜? 나는 왜 나가? 나는 <웃음> 왜 <웃음> 나가고 <웃음> 비스벌을 <비서를 웃음> <막, 웃음> 왜 나는 안 되는 해 뼈가루도 받죠 아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입장료 받겠습니다 <웃음> 아 대신 독감자 두개더 플러스 아 근데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너무 안전한데 네, 네. 저는 지금 저 그러면 어. 다이아몬드 어. 3개 아, 다이아몬드 3개 내면 안 될까요? 다이아몬드 3개 아는데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가 걸치고 가서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유. 뭐 잊지도 않으면서 뭐 거드벅 거드벅거리면서 막 아니, 아유. 아니 우리, 아니, 우리 아니. 그동안 같이 왔잖아 너는 너 나가 너 나가라 너 나가라도 안 되겠다 너는 이거 어때요 이거 지금 내가 뼈가루가 1 2 개는 있어요. 예. 여기서 독감자가 하나 나오면 껴줘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다 해보세요 한번 자! 네. 키워진건가 이거? 네, 아냐아냐 네. 더아야돼좀 더! 더더더 넷! 넷! 나왔고요 어 거기 둘! 셋! 오케이 됐어 안나고 이거 이거 좀 잘았다. 이거 뼈가루 하면 되겠다. 잘았다. 잘한 거 조금 잘았다. 아, 아니 땅에 샀어. 씨. 아, 여기다 해야 되긴 해요. 어 됐다. 두 개. 하! 아! 자, 기다 려 봐. 4. 아. 자. 자. 자. 다 다른 거 아니지. 마지막 볼걸 아닌가? 어, 하나 정리해. 하나 더, 하나더 됐어. 다 들었어. 아 씨. 어? 세 개만 줘 봐. 세 장만 더줘 봐. 아, 형님. 고박은 재미로 하셔야지. <웃음> 세상만사 <장만> 좋답니다. <웃음> <좀안> <웃음> 아, <애> 사장. 니다 <웃음> 사장님. 아, 예, 사장. <웃음> 아, 사장.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웃음> 사장님, 어? 저, 저, 아, 복감자 저 복감자 복감자 복감자 복감자. 복감자 도전! 저겁감자 도전! 감자안 떴어, 뚫어, 뚫어. 안떴어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찬스를 드릴게. 예. 나가서 뼈가루 두 세트 갖고 오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뼈가루 두 세트? 제가 지금 예, 여 아... 드릴까요? 케빈상 우리 나가서 뼈가루 구해올까? 바로 두 세트만 <웃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웃음> 케빈상 나가서 구해오자 구해온 우리 네두 세트면 뭐이질구질하다구질구민이 네, 네. 네, 케빈상 어? 네. 가자 그제민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아 어, 왜? 아 왜? 아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 죽이지 마! 안 돼! 케빈상 어? 나 이날만을 기다렸어 안돼 이러지마 진짜 진짜 이건 아니야 나나 나 재료 너무 나, 많아 나 이날만을 기다렸어 캐빈상 안돼 하지마 하지마 어나 깨졌다 어... 나 진짜 죽어 진짜 나 죽어 나 이날만을 기다렸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웃음> 우리 방송각을 위해 사모만 가자 케빈상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나 진짜 여기지 지금 죽으면 답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케빈상 아니야 이러지마 광기야 그거는 그건 미친거라고 나? 나 방송각! 어! 야, 야 밖에 밖에! 방... 아, 준비 준비가... 아, 뭐야? 아 괜찮아, 할일 하세요! 아 괜찮아, 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아 케빈상 아, 지금 도망가면은! 허! 허! 허! 케빈님! 어? 어? 지금 도망가시면 근데 쉴터 못 들어올텐데? 근데, 저기는 답이 없어 내가 봤을때 아, <웃음> 그래요? <웃음> 어, 잠깐만! 어? 아, 좀로... 어. 려고 한다 탈려고 한다 안돼 안돼 저사람도 미친 사람이야 <웃음> 저사람도 미친 사람 안돼 와 이게 이렇게 굴러가네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구해줄게 뼛가루 구해주면 되잖아 뼛가루 내가 구해주면 되잖아 하이씨건널게 소리 들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따라오지 마세요. 아, 따돌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나 미쳐 진짜. 아, 이거 차라리 꼬몽 유성이 낫지. <웃음> 살발해서 야!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유성님, 쿠몽님 박모님 만나시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나 모든 팀세를 적으로 아니 이게 뭐야 나 구멍말들었다가 이거 씨. 진짜 배신자의 아이콘이구나 다 배신했네 아니 난 억울하다고 나는 이 사람의 미래가 궁금해 관찰자 시점으로 가야겠다 음. 아니 그러지 말고 어? 어? 어? <웃음> 이게 뭔 소리야 <웃음> 아니 아,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어, 파크모가 어, 나 쫓아와. 아니 나나 어? 억울해. 나는 꿈몽 말만 어, 들은 어, 것 너희나 뿐이잖아. 너희나. 저요, 파크모님 리러요아 그래? 아니 진짜 미쳤나 아, 이 사람들. 근처 있거 법규는 진짜 근데 빗소리. 아, 빗소리야, 빗소리야. 아, 미친. 이쪽, 이쪽, 이쪽. 제발 제발.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제발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아니 고멍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나는 <웃음> 이런 빈치 <미친. 웃음> 이런 빈치 <미친. 웃음> 나 어떡해 나나 <웃음> <나> 어떡하지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말이 되니 <웃음>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 이기... <웃음> 아 진짜 미쳤나 <웃음> 진짜 나한테 이러지마 비온다 <웃음>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웃음> 진짜 나한테... 어? 어... 어... 어... 어... 태민상 저랑 이야기 좀 하죠. 태민상 여기 위에 있는 거 알아요? 아까 봤어요.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아니 박금호. <바꾸모. 웃음> 아니 개코야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이렇게 아유. 하는 거 어때? 이게 우리가 어차피 입장료가 있잖아. 도와줄게 내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 어. 진짜 그렇게 하자 우리. 어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어. 일단 내려와서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네. 그래야겠지. 어, 어. 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어, 뒤에, 네. 뒤에, 뒤에, 뒤에. 일단 뼈가루는 구해야 되니까. 일단 뼈가루는 구해야지. 우리 어쨌든 쉘터 들어가려면. 아, 근데 쉘터 사람들 좀 너무 난폭한 거 같지 않음? <웃음> 아, 이렇게 맞이. 사람을 이렇게 진짜 비싸긴 해. 이게 그러니까 내칠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어, 네. 우리 첫. 생존자모의미였잖아 어, 우리 그럼요 그럼요 어, 진짜 농담 아니라 나 진짜 나 꼬몽이 말을 들은 것 뿐이라고 근데 꼬몽이면 그럴만해? 일단 그럼 뼈가루 일단 모으고 어 그래 어, 어 일단 뼈가루좀 일단 아, 같이 모으죠 그러면 어 음. 내가 다시는 내가 다시는 내가, 내가 다른 사람 말 진짜 다시는 내가 정말 우리 박사장! 오케이 케사장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치는 거야 알겠지? 가자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자고 아니면 우리 동굴 들어가서 다이아캐면서 그 상자집 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거 어떤아 그것도 좋지 일단 음. 뼈가루도 좀 모으고 저기 감자도 해야되니까 물양동이 있는 애가 갖고있어서 괜찮고 아 다행이다 아 어, 화해해서 다행이야 <웃음> 아 진짜 나, 아, 나 진짜 나 죽는줄 아나 진짜 죽아 어. 여러분 정말 원래 복주는 이제 딱 이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법이지 근데 죽이려고 <웃음> 진심 아? 죽일려고 했던 거 같은데 아이, 아이 그는 이제 살짝 눈이 살짝 돌아가가지고 아 어, 어. 인정인정 그치미로 오르는 음아 인정인정인정인정인정 인정, 인정, 어허어 어, 그거 인정 안하면 화해가 안되는 거야 어, 그거 <웃음> 내가 인정 안하면 화해가 안되지 음암암 암, 그렇고 오케이, 말고 어자 일단은 여기다가 내가 상자집을 진짜 조그맣게 만들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딱 우리 두명 피신할 정도 그냥 만약에 습격당했을 때 피신하는 정도? 우리 새로운 출발이야, 여기서. 아, 어, 그렇지. 우리 파티의 새로운 출발. 맞아, 맞아. 다행이에요, 여러분. <웃음> 용서받는 것이란 참 어려운 거랄까요 여러분들은 배신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해요. 여기 근데 높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가 보니까 아니 높이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뭐 생활을 하지 그것도 그렇고 막 위에 올라타서 또 때리면 안 되니까 아..맞아 아, 아 뭐야! 아 이런 미친!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와..뭐..뭐야? 아니 언제 왔어? 아니, 아니 거의 스페이스바 연타 수준인데 방금? <웃음> 아니 아유왜 언제 들어왔어! 아니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얘네! 어? 어? 어 뭐야 뭐지? 아, 여기 옆에도 일단 막아둬야되나? 길이 따로 있나? 일단 이거 혹시 모르니까 옆에 좀 막아두죠 이거? 제가 막아둘게요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많으면 안되는데 아니, <웃음> 맞을거 같은데 잠깐 여기 서있어봐 여기 가운데 이건 당연히 때려주고 이거는 때려주고 여기 사이로. 틈새를 보려면은 어? 아이거 이건... 어? 아이 이게 그렇게 가까이 안되는데? 여기 요렇게 뭐 여기 때려봐 여기 아 때려주네.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한 요쯤 안다 안다 그러면 어아때려진다아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근데 여기서 막 <웃음> 아니, 이러고 뭐야.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막못 때리게 막 이러고 있어 다음 주차가 생존 주차인데 탈출할 수 있을까 재료는 괜찮을까 독감자는 나올까 일단은 오 어, 다이아 바로 찾았다 오굿 뭐야 하나야 설마 진짜 감질만 나게 해줘야 할까? 진짜 두 개만 줘, 주... 어! 세개세개세개세개오굿굿굿 어, 굿, 굿, 어, 굿, 굿, 굿. 나이스 아니 설마 여러분 왜 자꾸 배신하라 그러고 왜 자꾸 막 파크모님 배신각 잡고 있다 그러고 왜 그래요 왜왜 이간질해요 왜왜 이간질해 우리 화해했어 이제 어 우리 다 풀렸는데 거야, 정말 어. 어 진짜 우리 뒤끝 없는 어 파크모님 자꾸 흔들지 마셈. 음? 맞어 맞어 동굴 나왔다. 오케이 구. 오이씨. 어 패광이다. 어? 이데어 나이스. 오 어, 다이아 바로. 오 바로 다이아. 저 근데 지금 어, 저기 앞스폰인데 요거 일단. 스폰하는 깨버려. 어 깨버리고. 스폰 깨고. 이거 이름표도 어, 일단 말하고. 챙겨두자.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혹시 일단, 뭐 모르잖아. 일단 어 일단 모르잖아. 뭐 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일단 일단 챙겨. 이름표가 또 우리 조마포할 때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어 근데 레이드 끝난 건가? 우리한테 는안온 건가 이거? 모르지 지금 어디로 막 몰려가고 있을지. 어어 어, 근데 여기 어 누구 왔었던데야 여기? 어? 뭐가 많이 캐져 있는데? 아니 여기 횃불이 있잖아. 어그런네 엥? 어? 쟤나다 어? 방금 전에 떴 방금? 혹시 지형이 막땅 가려진 곳. 헐! 오, 어 이거 근처데 헐? 근처다. 이거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파밍 좀 하다가 나가면 될 듯. 여기 진짜 근처가 본데. 어어 어. 합류는 어, 어. 그저 혼자 갈게요. 아, 아발 제발,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나 해빈성! 진짜 진 진짜, 그래? 진짜. 아, 응. 아, 그래?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아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안 돼, 왜 그래 아, 진 진짜 죽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짜 죽고 나서 저 찾아오시면 제가 그대로 다시 템 돌려 드릴게요. 아니 방법이, 방법이 없어. 아니 아니 그러지 마. 진짜. 제발. 아아 제발. 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약간 이런 게 그냥 재밌잖아. <웃음> 재밌잖아. 케빈사. 아 나한테 왜오 여기 좋다. 어디? 아 여기 여기 좋은데? 여기는 되게 좋네. 아니 우리 이러지 말자 여기 좋잖아 어? <웃음> 아아 진짜로 아진짜 어? 망했는데? 아니 이걸 진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어디지? 일단 파악해야 돼 급하다 어 잠깐만 나 아이템 찾.. 어 근데 아이템 날라간 거 있으면 어떡하지? 망했는데? 아, 진짜 사람 믿는 거 아닌데. 하... 이렇게 된 이상, 아무도, 될수 없다. <웃음>